1740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이 일어납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갓 태어난 아들을 안고 헝가리로 달려가 의회에서 감동적인 연설을 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저는 오스트리아의 대공녀인 마리아 테레지아입니다저희 아버지 칼 6세 황제는 제게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아버지께 막대한 대가를 받고 저의 상속권을 동의하며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약속은 종이장에 불과합니다. 프로이세는 우방국을 맹세했지만 제일 먼저 배신했습니다. 프랑스는 로드링엔의 영지를 받았음에도 바이어는 형제국가임에도 저를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친구들에게 배신당하고 가까운 친척들에게 버림받고 적들에게는 쫓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구원과 희망입니다. 헝가리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고 용감한 국민입니다. 우리는 용감한 헝가리 국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어린 왕자와 위기에 처한 나의 조국, 위험에 빠진 저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저와 저의 나라를 맡기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헝가리인의 모든 권리를 인정하며 보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군주가 아닌 헝가리의 어머니가 되겠습니다. 이 감동적인 연설을 들은 헝가리 귀족들은 차고 있던 칼을 빼들고 마리아 테레이지아 만세를 외칩니다. 그녀는 헝가리 귀족들의 충성 맹세를 받았고 왕이 계승전쟁에 필요한 대대적인 군자금과 병력을 얻었지요. 오늘은 합스부르크가의 유일하고 위대한 여군주 마리아 테레이지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1717년 비엔나 허프부르크에서 태어났는데 그녀의 아버지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6세였습니다. 칼6세는황위를 물려줄 아들이 꼭 필요했는데 그렇게 바라던 첫 아들을 낳고 다행이다 라며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나 왕자는 태어난 애의 요절하고 맙니다. 황제는 아들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아내인 크리스틴의 황비가 매일 적포도주 2리터를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고 황비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갔습니다. 이후 딸만 셋을 낳았는데 장녀가 바로 마리아 테레이지아였어요. 황제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걱정스러웠고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야 했답니다. 그는 프라그마티시의 쌍치온이라 불리는 국사 조칙을 만들어서 여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살리카법을 무효화시킵니다. 국사조칙의 자세한 내용은 자신의 사후에오수지는은나뉘어져서는안 되며 딸이라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이국사조칙에 동의를 얻기 위한 외교정책으로 주변국들에게 돈과 땅을 내물로 주었습니다. 물론 이 국사조칙은 황제가 아들만 낳으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변국들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국사조칙에 동의를 해줍니다. 아버지 칼 6세가 국사 조칙으로 장녀였던 마리아 테리지아가 상속녀가 될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자 그녀는 유럽 최고의 신부감이 됩니다. 그녀의 결혼은 유럽의 정세가 바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후에 평생의 적이었던 프로이센의 왕 프리드리 히 2세도 결혼 후보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테레이지아는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고 있었던 작은 나라의 왕자 로드링엔의 프란츠 슈테판을 결혼 상대로 지목합니다. 이 결혼은 그 당시로서는 드문 연애결혼이었지요. 아버지 칼 6세도 이 결혼에 동의를 하지만 이 결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결혼으로 로드링엔의 지역이 합스부르크에 합병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프란츠 슈테판이 마리아 테레지아와 결혼하길 원한다면 로드링엔 영지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가문의 영지를 포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왕자는 여러 번의 망설임 끝에 가슴 아파하면서도 사랑의 이름으로 고향인 로드링엔 공작령을 포기하고 대신 토스카나 공작령을 받기로 결심합니다.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던 중 1740년 사냥을 나갔던 마리아 테레이지아의 아버지 칼육세 황제가 버섯 중독으로 사망하게 되고 큰딸 마리아 테레이지아가 상속녀가 됩니다. 주변국들은 딸도 상속인으로 인정해주겠다던 칼 6세 황제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오스트리아를 넘보기 시작합니다. 그 선봉으로 바이에른과 프로이센이 나서는데 특히나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왕은 선전포고도 없이 오스트리아의 가장 부유한 지역 슐레지아를 점령해버립니다. 이 위기의 때에 마리아테레이지아는 갓 태어난 아들 요셉 미세를 안고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갑니다. 헝가리의 귀족들 앞에서 나에게는 왕자 후계자가 있다며 강력하고 감동스러운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에 감동한 헝가리 의회는 마리아 테레지아를 헝가리 여왕으로 세우고 헝가리 군대를 파송합니다. 이때부터 헝가리 기병대는 마리아 테레지아의 근위 부대가 됩니다. 이렇게 마리아 테레이지아는 오스트리아 왕위계승전쟁을 무사히 넘기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지만 슐레지아는 프로이센의 손에 넘어갑니다. 마리아 테레이지아는 제국의 세수를 20% 이상 감당했던 부요한 슐레지아를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8년 동안 군대를 재정비하며 7년 전쟁을 일으킵니다. 7년 전쟁은 특별한 승자가 없이 마리아 테레이지아의 남편 프란츠 슈테판 공작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고 프로이센은 이미 차지하고 있던 슐레지아는 인정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마리아 테레이지아는 한평생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이세를 미워했지만 그에게서 벤치마킹한 세금정책, 군대정책, 행정정책 등으로 국방과 나라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마리아 테리지아는 남편 프란츠 스테판과 사이에서 총 16명의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중 11명이 성년이 되었지요. 남편 프란츠 스테판 공작은 처음에 직접적인 정치에 참여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서 정식적인 군주의 교육을 받지도 않았던 아내의 탁월한 정치력을 본후 오로지 내조에만 힘쓰게 되었답니다. 그가 넘겨받았던 토스카나 공국은 플로렌스가 포함된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프란츠 스테판 공작은 천부적인 사업가적인 재질이 있었는데 그는 토스카나 공국을 부흥시키며 경제적인 부를 쌓았습니다. 마리아테리지아는 많은 전쟁으로 돈이 필요했었는데 남편은 아내에게 군비를 대어주고 또 많은 개혁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 정치와 출산으로 바빴던 아내보다 시간이 많았던 그는 여러가지 취미생활을 누렸는데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동물원을 가지게 되었고 자연사 박물관은 세계 최고의 운석 수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765년 아들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남편이 갑자기 사망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아들 요셉 이세가 계승하게 됩니다. 남편이 사망한 후 마리아 테리지아는 자신이 세상을 뜨기까지 검은색 미망인의 옷을 벗지 않고 남편을 그리워하며 기도에 열심을 더하는 순정적이고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마리아 테레이지아 여제는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다정하고 때로는 엄격하게 모든 교육에 직접 간섭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연애 결혼을 했던 것처럼 딸 크리스티네에게 연애 결혼을 허락하고 그러나 다른 딸 아말리아가 언니처럼 연애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할 때는 단호히 거절하고 강제 결혼을 시킵니다 아말리아는 결혼 후 어머니를 원망하며 찾지 않았다고 합니다 프랑스와의 불화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프랑스 부르봉 왕가의 이사벨라 공주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막내딸 마리 앙뚜아네트를 루이 16세의 아내로 보내기도 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는 프랑스 혁명의 희생양으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마리아테리지아는 유럽 최고의 귀부인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실권자로서 모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으나 자신의 옷을 다시 개조해서 입는 절약과 검수함을 직접 실행하고 보여주었던 여군주였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보고 자란 마리아 앙떠네뜨는 결혼 후베르사유 궁전 안에 농가를 만들어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 해요. 마리아 테리지아는 위대한 여군주로서 지금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오스트리아의 어머니로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개혁정책으로 지금의 오스트리아의 근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시행해 국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고 사관학교를 만들어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외교관 학교를 만들어 나라의 정치력을 높이고 토지대장을 정리해서 현재 오스트리아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소의 번호를 만들었습니다. 쉠브은 궁전을 아름답게 개축하고 정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하고 벨베데레 궁전을 유럽 최초의 미술관으로 개장하고 정원을 국민들에게 개방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그녀는 평민들처럼 귀족과 성직자들에게도 세금을 매겨서 국론이 하나가 되게 했으니 그녀의 성견 지명은 놀랍기만 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둔 황제 요셉 이세는 어머니를 능가하는 국민을 위하는 개혁적인 황제로서 마리아 테레이지아가 백성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는 데 단단히 항목을 합니다. 현실과 이상을 적당히 넘나들며 제국과 가정을 지킨 지혜로운 여군주. 그녀의 흔적은 오스티아 곳곳에서 아니 유럽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손자 프란츠 요셉 황제가 만든 미술사와 자연사 박물관 사이의 그녀의 동상은 정말 웅장하고 멋진 모습입니다. 이 동상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업적을 말할 수 있는데 높은 자리에 우뚝 앉아서 당시의 신하들과 장군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중에는 어린 모차르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실 영묘 카푸치나 성당에는 아들이 만들어준 화려한 석관에서 사랑했던 남편과 함께 영원한 잠을 자고 있는 그녀는 오스시아가 존재하는 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기억될 것입니다.